흥! 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여러분, 대박사건입니다. 불을 산책을 하는데저 애기가 이제 불을 앞에서 쳐다보는 거요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어머, 안녕! 이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없나 봐요,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추정되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도로를 막 뛰어댕기는데 부도 같이 놔뒀는데 부도 이제 너무 도로로 활주해가지고 집에 겨우 데리고 왔어요 아, 정말. 다행히 칩이 있으면 좋겠는데 병원 데리고 가서 칩을 찾아야겠죠? 어우 멋있다 너무 천주만만 천주남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럼 <웃음> 너무 잘돌아 남자예요.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왜 이거 있어? No Baby, <laughs> hey, baby Lava Lava h o m e y let's go Let's go outside Let's go outside Let's go, baby Come here, boy Baby, lava t h e m a c h i n g o n Honey, I found the lost dog, honey No! <laughs> 집에 들어왔어. 문 닫아야 돼. Come here baby! Come! Come here! 말 더럽게 안들어. 아직 애긴가 봐. 누구야? 응. 애이고 가. 몰라! 아이고, 시끄러워서 나은 것같은 그럼 <미랑> 비교하니까 엄청 하얗네. <하얀다>. 여기. <미랑> <미랑> 아다리고하는 <웃음> 거야. 리에어갔나 보다. 음음 역시 는거 몰라?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우웨이. 웃음> 이야 o n t 옆에 앉아있어 역시 u can't do it. I don't know if y 님 u can't do it. I 네네네넉넉넉넉넉세넉세넉세 엄청 먹었는데 넉넉넉넉넉넉넉 엄청 먹었는네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넉 왜안 가는 거야 Where's your house? Where's your house? 계속 돌아다녀 나 가나보다 이러고 이렇게 놓고 올라 그랬지 근데 막 찾기도 뚫고 막 그러니까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서 놓고 왔어 그렇지 찾기 알것 같은데 알것 같아 그래서 담대 가기 좀 애매하고 놓고 가기 또더 애매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차로 돌아다녀서 어, 어 차를 돌리는 소리도 들을까? 뭐 anyone l s 아 이런